건 들었는 거야? 오랜만에 입맛이 도는 것 같아요. 다 썼어요. 이거 제 친구 생일 선물로 산 건데 이게 완전 주문 폭주여 가지고 시킨 지꽤 됐는데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편지 써서 주려고요. 올라오는데 이게 우편함에 꽂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널리즘 학회에서 왔어요. 근데 저는 저널리즘 학회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게 나한테 오지?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얼마전에 구매한게 있거든요 그거였어요 그거. Thank yeah. you.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뭐 살지 물어봤는데 이거 볶음밥 사라는 분이 진짜 많으신 거예요 근데 네, 아직도 이렇게 많습니다 기억이 사라졌어. 널 보면. 음, 맛있어. 예전에 내가 생각나. 그래서 죽으면 내가 사라진다는 게. 나단안 믿어. 나 배고파, 엄마. 나도 안 믿어. 나어 나도 안라어 나도 안까어 나도 이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나도 이가 없다고? 어이가 없다고. 아, 그래. 여기 좀 봐주세요 콕콕. 우리 둘만 우리 둘이 교감하고 있는데 인간과 고양이가 아니야 인간과 인간의 교감 이지이 끝났어요? 야, 빨리 궁둥이좀 들어봐. 싫어. 아, 빨리 내 힙한. 의자찍을 거야. 우자 재장난 일어서가지고. 아, <웃음> <웃음> 진짜. 아, <웃음> 진짜. 야, 우리 진짜 악용 를해었어너무보자 맛있겠다. 무슨 <웃음> 빛난지. 맨모으 <웃음> 첫 번째 수업 가기 전에 팀플이 있어가지고 이거 준비하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목소리> 아니야, 안보이 아니야, 나랑 통신하고 있을게. No, no. 오늘도 팀플이 있어요. 오늘의 콘셉트 만든 스모프네요 근데 마침 또제 앞에 이렇게 파란색 물건들이 있네요. 되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같다. 오늘 오수한만 갔다 오면 드디어 끝인데, 뭐가 제일 화나냐면 오늘 끝나도 쉬지를 못해요. Gracias.